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답정너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뭐 좋아하세요? 네 그쵸 명탄정 코난이죠? 네 제가 코난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거기에서 뭉치가 이제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맛있게 맨날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장어덮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평범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초건에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장어덮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대박이죠? 엄청 커요 이게 엄청 무겁고 아 진짜 이게 구워놓은 건데 도 이렇게 크면은 네 뭉치가 그토록 사랑하던 장어 덮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장어 손질된 거고요 물, 청주나 소주, 간장, 설탕, 생강, 무, 후추하고 소금, 계란 밥한 공기까지 그럼 준비 끝! 장어 껍질 쪽에는 이런 점액질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쉽게 제거할 방법은 껍질 쪽을 뜨거운 물에다가 샥샥 한 번씩 넣어서 껍질 쪽만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혀줍니다 이그 점액질이 다 일어났습니다 키친타올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떼를 베기듯이 밀듯이 이렇게 밀어주면요 다 나와요 점액질이 물에 한번 씻으면 이렇게 깔끔해진답니다 장어는 껍질 쪽에 살짝 칼집을 내줄게요 칼집을 내줘야 얘네들이 막 엄청 오그라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칼집을 내줬습니다 무는 선택사항인데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무로 생선 비린내도 잡고요. 이 무가 작용하는 효과가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고 비린내도 잡아주고 수분도 잡아줘가지고 빨리 상하지 않게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릇에 물을 깔고 청주나 소주 약간 그 위에 장어를 올리고 또그 위에 물을 깔아줍니다. 소유와 소주 약간 넣고 이대로 한 15분 정도 놔둬 주시면 됩니다. 오래 계란을 까고 계란 지단도 뭐 선택사항인데 같이 곁들여 먹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면 되고요.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됩니다. 소금 한 꼬집 완전히 매끈한 그런 걸 만들고 싶다면 티 한번 걸르고 뭐 약한 불에다가 뭐 키친타월로막 기름을 조금만 눌러서 막 코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은 뭐 그런 막 고운 지단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팬을 돌려가면서 한쪽만 두꺼워지지 않게 아까는 이렇게 흔들면 윗면이 찰랑찰랑 그러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원래 시험 볼 때는 뒤집게 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되나? 안 되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저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뒤집게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먼저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고요 장어 껍질 쪽부터 구워줄게요 이 장어 한 마리 통째로 구울 수 있는 팬이 없어가지고 저 그냥 오겠다고 할게요 한번 뒤집어주고 와우 뒤집은 상태에서 아까 양념장 양념 소스 계량해 놓은 것을 후추도 넣고 생강도 좀 넣고 당어는 생강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뒤집자마자 이제 양념 소스를 넣고 같이 졸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흰색 부분이 밑으로 가서 좀더그 간장의 색깔이 소스의 색깔이 좀 진하게 뵐수 있도록 와우 확실히 이 바닥에 가 있는 쪽이 색깔이 진하고 위쪽은 잘안 닿아가지고 색이 별로 없죠 소스를 이 위쪽에 아직 색이 덜난 쪽은 소스를 끼얹어가면서 졸여줄게요 이렇게 소스가 한두 스푼 세 스푼만 남을 정도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 생강은 채를 썰어주세요. 파도 있다면 이 파란색깔만 좀 이쁘게 하기 위해 계란 지단은 충분히 식었거든요. 얘네가 너무 뜨거울 때 하면 은잘안 썰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식혀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땅도 채를 썰어주세요. <놀람> <놀람> <놀람> 우와 장어 크기 보소. <놀람> 접시에 밥을 담고 장어를. <놀람> <놀람> 마지막 뿌리까지. 남은 소스들은 위에 뿌려주고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계란. 이 계란이 장어의 딱조름한 맛을 좀 중화시켜 줄 거예요. 채어 생강과 그 위에 쪽파 일단 장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역시 장어는 꼬리죠. 꼬리! 꿀이. <웃음> 잘 섞어서 밥이랑 같이 떠서 먹어봐야겠죠? 밥에 장어 올리고, 생강이랑 계란 지단도 올리고, 정쭉 난다 이거 컵 낫다 이거는 끝! 다 먹었어! <놀람> <맛있어. 놀람> 이게 뭔가 좋은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 말로 그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뭔가 그그그 그, 그 있죠 그그 그 있는데 그그 그 말로 표현 안 되는 그 뭔가의 그 좋은 그 힘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장어 먹으니까 갑자기 엔돌핀이 솟는 것 같고 힘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웃음> 뭉치가 왜 장어덮밥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뭉치가 살이 찐 이유를 알겠어요. <웃음> 한 마리에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면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보양식 장어 모양식의 대표죠. 여러분들 꼭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